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옵션 가기의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일 입니다 옵션의 진행방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 옵션은 어, 여기 상대방 고점과 저점 어, 상대방의 고점을 이와 같이 이렇게 지지해서 차고 나가면 은 다음 행사가로 진행되죠. 그럼 다음 행사가의 그 상대방 그 다음 행사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 행사가에서 상대방 저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 사이의 밴드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갇히게 되죠. 갇히게 돼서 이렇게 다시 뚫고 나가서 또 다음 행사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갇혔다가 다시 빠져갖고 다시 이렇게 다시 지지해서 갈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반대방향으로 가는거죠 다시 가서 그럼 저 밑에서 눌려서 다시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 반대방향으로 빠지는거죠 자 그러면은 어제 어제거를 한번 볼까요 어제거를 보면은 어제, 한 10시 반쯤에, 그죠? 10시 반쯤에 보면은, 어, 이제, 콜이 빠질 만큼 빠지고, 풋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가, 푸시 먼저 프리를 죽이죠? 프리를 다 빼버립니다. 지금 270에서 270을 교차하지 않고, 어, 270을 교차를안 했죠? 3.14, 3.46, 아, 이전날 교차는 했네. 교차 했고 이날은 이제 교차를 어, 하지 않고 어제는 교차를 하지 않고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부분처럼 어, 2.82와 2.68을 봤을 때 어, 상대방의 고점을 넘겨버리고 상대방의 고점을 지지해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거죠. 그렇게 봤을 때코은 어,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푸시 빠지고 있죠. 270%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면은 봅시다자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요 아까 이, 그 행사가 270 쿨에서 이렇게 나오고, 다음 272로 가게 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푸은 빠지고 홀은 올라가고 그럼 272가 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돼서 보기서봅시다 여기서보면 한 272정도 되죠. 272에서 계속 상승하는겁니다. 이렇게 되죠. 272가 교차를 해서 272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방의 2.1과 3.99 여기 상대방의 그 저점과 고점 사이에 갇혀버리게 되죠. 죠 여기도 상대방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갇혀버리게 되고, 이제 272에서 272를 지지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오늘, 오늘 옵션을 다시 이제 볼게요. 어제 이만큼, 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었죠.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올라와서 272. 자, 오늘 272. 272 색깔이 변했죠. 272에서 봅시다. 272에 늘 말씀드렸듯이 한 30, 40분 정도 지나서 서로 간에 고점, 고점이 안 바뀌는지 봅시다. 고점이, 저점, 고점이 이제 연결이 돼야지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진행이 되니까. 자,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거의 한 9시 57분, 10시 가까이 됐죠. 이제, 어, 상대방의 그 저점과 고점이 이제 나오죠. 2.64와 3.72. 2.64. 어, 272는 2.82가 2.42를 어,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272에서, 어, 270을 넘어서서 272에 그 밴드에 갇혔던 부분이 지지하고 275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매매 구간이 어려운 거죠. 어제, 사실은 뭐 되고 말고 계속 오버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가 이제 매매수익을 내야되는데 매매수익을 내야되는데 272는 지지했고 275로 교차를 하려고 가야되는 지점이죠 근데 275에서는 어, 지금 교차하기 바로 직전이죠 2.56까지 갔으니까 2.64 교차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275 밴드에 갇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음, 교차는 했고 교차를 해서 밴드에 갇히느냐 아니면 은 밴드 밑으로 떨어지느냐 반대로 푸선? 밴드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푸선?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제 고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느냐인데 상대방의 고점을 치지는 못하죠. 2.9까지 올라가려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밴드를 밴드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지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밴드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풋은 밴드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콜의 그 저점과 고점 사이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콜은 반대로 콜도, 콜도 현재는 이제 그 상대방의 저점과 고점 사이 그 안에 밴드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죠.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좀더 보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이제, 푸선 밴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깨지려고 하는데, 콜은 못 올라가죠. 푸선 이전 저점을 깨려고 하는데, 콜은 고점을 못 넘기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옵션의 프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 오늘의 시가를 시작점을 봤을때 시작점의 양합은 5.3 그리고 현재 가의 양합은 5.17 그죠? 5.17이죠 조금 죽었죠 푸시 약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푸시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풋시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풋은 이쪽에는 완전히 다 죽어야 됩니다 272를 한번 볼까요 2.97과 2.3을 더하면은 오늘의 시가 2.97과 2.3을 더하면은 4... 5.27이죠 지금 272의 현재가는 어... 5.4 5.27에서 5.4 오히려 더 올랐죠? 지금 현재가 가 이렇게 오히려 더 죽어야 정상인데 푸시 죽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양압은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콜이 죽은건 아니죠. 콜은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갔으니까 콜프리가 죽은건 아닙니다. 이게 푸시 이게 빠졌으니까 푸프리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푸트에서 푸드 양압이 더 살아나고 있죠. 이런 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은, 콜은, 콜은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풋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 그 고점을 못 넘기면서, 전고점을 못 넘기고, 콜은 전구점을 못, 못 넘기, 콜도 마찬가지로 전구점을 못 넘기는데, 선물보다도 오히려 못 가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푸은 프리가 빠질려고 그러면은 이전 자점보다더 빠져야 되거든요. 더 빠져야지 콜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풋은 안 빠지고 이제 콜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풋풀이가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콜도 이제 가기가 이제 버겁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짐작하고 생각하는, 물론 뭐 옵션은 짐작과 예측으로 매매해서는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지만은 이제 예측은 해볼 수가 있죠. 예측을 해서 다음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는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콜은 가다가 못 올라가고, 선물도 가다가 전고점보다 떨어지는데, 여기선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음, 지지하는, 지지하듯 해서 올라가는 듯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푸시저점이 더 이상 안깨진다는거는 푸시프리가 다 빠졌다는거고 여기 양압에서 쭉 이렇게 양압을 해보시면 아실거예요 콜이 더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서 콜이 더 안올라갔기 때문에 양압이 더 올라갔다는거는 콜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는게 아니라 푸시프리가 안빠진다고 봐야돼요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이 선물의 고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양상은 어, 횡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고점을 주지 않고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풋을 산다고 했을 때 횡보를 하게 되면은 풋 프리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망하는 길이고 어, 콜 매도가 지금은 답이죠.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음, 사실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풋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제 생각은 그러는데 또 지나가봐야죠. 또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을 한번 보시죠 미국 선물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행보 구간에 있거든요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좀 빠지죠 빠지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은, 어 오늘은 콜이, 오늘 내일 지금 콜이 지금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콜프리가 빠지, 빠져야 될 시점이 오는 거죠. 콜프리를 빼고, 쿠프리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지만은 더 이상 올라가기도 힘들고, 왜냐면 이평수는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선물의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풋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풋을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지금 행보를 해버리면은, 어, 다 지금 죽으니까. 어, 지금 당, 당분간은 이번 주는 아마 콜프리를 빼기 위해서 콜을, 매도를 치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내일 대봐야지 않은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272에서 콜이 지지를 하고 275 다음 행사까지 가서 어...지금... 갇혀...어... 여기 갇혀버린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갇혀버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저점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지금 푸선 갇혀버렸고, 푸선 콜의 그 저점과 고점 사이에 갇혀버렸고, 콜은 상대방의 저점보다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콜은 이제 가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 우선 상대방의 고점과 저점이 갇혀버렸으니까 아마 내일부터는 콜이 간다고 해도 많이 못갈것 같고 콜은 이제 무조건 이제 빠지는 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죠 내일을 알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